안녕하세요 파만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바로 펠리칸의 재즈 만년필인데요 펠리칸의 재즈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으로서 나온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아마존에 팔려 있는, 팔고 려 있는 팔 있는 거를 알수 있어요 네어 근데 펠리칸 재즈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볼펜이랑 만년필이 세트로 따라오는데 제가 볼펜 같은 경우에는 볼펜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분에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계속 볼펜 같은 경우 는 제가 리뷰를 못할것 같아요. 볼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요캡 부분이 요윗 부분이 상단 부분을 돌리면 이렇게 촉이 나오는 방식 이게 심이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네그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네 지금 소개할 거는 만년필밖에 없으니까 만년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 같은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서 소개하기 앞서 무게 같은 경우에는 네. 약 24g으로 역시 약간 묵직하다고볼수 있어요 그리고 몸체 같은 경우에는 몸체는 알루미늄 바지도 제작되어 있는데 어 몸체 상당히 가려해요 몸체가 하얀색으로 하이트톤으로써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화면상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을 비춰보면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페이칸노구가 여기 캡 부분에 박혀 있습니다 네, 설명이 조금 빨랐죠. 왜냐면 지금 제가 급하거든요. <웃음> 지금 빨리 방송은 편집하고 올려야 되고 하는 상태예요. 네. <웃음> 미쳤죠. 지금이 새벽, 어, 지금이 밤한 10시쯤 되는 시점인데, 네. <웃음> 영상은 급하게 찍고 있어요.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제작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시작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올릴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그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슬림한 형태로서 약간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딱 잡았을 때 그립이 딱 좋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은 약간 엠보이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약간 미끄미끄래요 그래서 약간 오래 지고 있으면 오래 지고 있으면 약간 미끄미끄 거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촉 부분에 서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촉 부분이 약간 비뚤어져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쪽 부분이 살짝 비뚤어져 있어요 초점화 좀 잡아보렴 네 약간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들어가고 있지만 잉크가 제대잘 나오니까 저는 이걸 넘어가도록 하, 했어요 원래는 환불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제가 해외직구로 산거기 때문에 환불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어찌되었든 그리고 이거를 살 경우에는 컨버터가 딸려와요 컨버터가 딸려와서 컨버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컨버터가 딸려오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아니다. 컨버터가 딸려 안 왔나? 제가 이거 산지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요. 컨버터가 따로 딸려 안 왔나? 이 컨버터를, 잠시만요. 컨버터가, 어, 국제구역? 아, 제가 따로 산 거네요. 네. 카트리진 따로 안 온, 카트리지만 따로 오는 걸로 알고 있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촉 부분에 대해서 또할 말이 있는데, 여기 촉이 되게 심플해요. 촉을 보시면 되게 심플하게 펠리칸만 딱 박혀 있어요. 헬리카 로고만 딱 하나 박혀있고요어 그리고 촉을 글씨를 쓰면 약간 사각사각 거리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사각사각 거린다고 딱 알맞게 사각사각 거려요 그리고 역시 힘의 차이에 따라서 굵기 변화는 당연한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그 외에는 딱히 단점도 없고 장점도 없는 그런 평범한 만년필이에요. 다만 어 이게 한정판이었는데 저는 이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해서 샀거든요. 근데 아직도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상당히 정보도 없고 한거 보면 상당히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나온 만년필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재즈 재즈라는 만년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약간, 오토도 재즈 만년필이 나왔고, 어, 그리고 펠리칸도 재즈 만년필이 나왔고, 어, 라미도 재즈 만년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재즈 만년필이 상당히 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아홉 마리인 것 같은데, 어, 조금, 요즘 영상 개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 데모는 아예 다시 짤까 생각도 들고, 영어 자막도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뭐, 그거는 차차 나중에, 어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생각하도록 하고 하도록 하구요 이만 여기까지 만년필 재즈 만년필에 대해서 설명을 끝냈습니다 어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 안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네 클립 부분을 설명에 대해서 안했네요 클립 부분은 어 역시 스프링으로 이렇게 고정 되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잘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요 예 그리고 상당히 고정도 잘 되는 편이구요 그리고 저는 이거 뚜껑을 안안 씌워 안 사용하는데 씌워 사용하시는 부분에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쪽이 딱 걸쳐서 저는 상당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럼 여기까지 펠리칸 째즈만의 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